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3회 수요일 방송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공동 구매를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는데요. 어, 그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어, 그 멤버십 방에 그 공지 사항으로 다시 띄워놨어요. 뭐냐면 네 가지를 다 알려 주셔야 돼요. 어, 유튜브에서의 닉네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어, 그 예금주가 누군지, 거래 은행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어, 그 계좌번호 이렇게 네 가지를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헌터가 어,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자를 좀 다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용지 분석 지난 2차에는 이렇게 출을 했죠. 아홉한 어, 분석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몇 주차 지금 그러고 있죠. 아홉한 분석 세개를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넷중 하나는 어, 다섯 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두두 두 그룹이 출하고 어, 세 그룹이 이번 회차로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죠. 어, 어느 한 분께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어, 주면은 이거 여기서 어떻게 고릅니까? 이걸 이제 넷중 하나를 다섯 그룹이나 이제 드렸더니 보여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어, 이거를 소화를 하는 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 헌터는 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 이러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제 아낌없이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보여드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지 그것까지 헌터한테 어, 넋두리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헌터가 이 아홉 칸을 보여드리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 다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하고 이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가 중복되는 수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수가? 19, 20, 26, 27이었잖아요. 이 내수였는데 내수 중복수에서 두 개나 이렇게 태어나오잖아요. 이것도 중복수 27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헌터가 올려드리는 자료끼리 중복수를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각자가 지금 필출 그룹이라고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중복수를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약수, 제수에 가까운 약수를 제거하고 살펴보시든지, 그거는 각자의 기술이죠, 기술, 그렇죠? 그 뭐냐면 여기에서 고정수를 이제 찾아내는 거는 각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헌터가 자료를 찾아다가 밥상 위에다가 밥 그릇에 담아서 드렸으면 그걸 숟갈로 떠먹는 거는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는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헌터가 이렇게 뭐냐면 어 이렇게 힌트는 드리잖아요 힌트라기보다는 어, 하나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중복수 중복수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터가 이렇게 자료 보여드리면서 어, 말씀드리는 것도 잘 기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막 흘려 듣지 마시고 잘 기담아 들으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한 사람은 헌터잖아요 그러니까 헌터가 어,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갖다놓은 거니까. 아, 그 헌터가 하는 얘기도 좀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 그런 아,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헌터가 이거 그저 자료를 아낌없이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2차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어, 1053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 중 1에서 3수 회귀분석 자료를 올려드렸죠? 오늘은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나올 구, 나올 영역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 나온다 이렇게 영역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출, 가로, 세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어, 세로, 1 세로 라인하고, 어, 좌, 4좌 사선이요. 좌측 사선. 어, 여기가 지금, 어, 장기연멸 중이죠. 어, 여기 8서부터 36까지가 여기가 장기연멸입니다. 그 다음에, 어, 좌측 사선이죠. 좌 사선. 어, 여기하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여기요. 어, 헌터는 여기에서 어, 한수 정도 한수 이상은 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오늘 수요일 어, 현재까지는요. 자, 다음 한개가더 있습니다. 어, 여기는 1세로 라인과 2세로 라인입니다. 이렇게요. 어, 여기도 역시 필출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특히나 어, 여기 이제 1세로 라인과 2세로 라인에서 1하고 43은 1은 지난 2차에 이제 보너스 볼로 나왔고요. 43은 그전차에 나왔죠. 1051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수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이, 이 세로라인도 30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온 것들이죠. 나왔는데 물론 나온 게또 나올 수 있죠. 로또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오는 번호가 빈번하게 나오니까. 1하고 43이나 이 최근에 나온 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우칸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우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 회차에도 또 많이 나올려는지 나올 영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진 필출 수들 여섯 개를 뽑으셨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아, 1 구간입니다. 여기 1 구간이 이번 2차의 필출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두 번째는, 아, 여기입니다. 이렇게요. 아, 여기도, 어, 이번 2차의 필출로 보입니다. 아, 다음은, 아, 여기입니다. 5 구간이죠. 5 구간이, 5 구간은 한번 전멸하면 대개가 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연멸, 3연멸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구간이 지난 2차에 전멸을 했는데 어, 이번 2차에 좋은 수가 있는지 봐보세요. 어, 헌터도 여기 좋은 수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각자들 가진 자료하고 비교해보세요. 어, 헌터가 보는 좋은 수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못 드려요. 그러나 이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수 여기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2차에도 헌터는 이세개 그룹이 모두 추락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한개 이상은 추락했죠, 가요 자, 다음은 넷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번 2차에도 다섯 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는 이렇게. 여기입니다. 어, 지난 2차에 여기가 2월 된 겁니다. 지난 2차 안 나오고, 이번 2차로 넘어왔죠. 어, 지금 현재 우연멸 중입니다, 이게. 우연멸 어, 중이에요. 어, 헌터는 이 자료를 상당히 좋아해요. 뭐냐면, 알박기 자료라고 헌터가, 헌터가 이름을 붙여놨죠. 어,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어, 뭐냐면, 불규칙적인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11칸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은 어, 상당히 어, 그 고정수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어, 또 하나는 어, 12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4인수입니다. 여기는 4서부터 12칸씩, 12칸씩 뛰어간 거죠. 어, 넘어간 겁니다. 어, 여기도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헌터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수들이 이렇게 보여요. 어, 또 하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들입니다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요. 자 다음은 방금 보여드린 3개 그룹은 지금 현재 5연멸중입니다 각각 오염멸중이라서 분명히 그 3개 그룹 중에 적어도 한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요. 왜냐면, 하 로또는, 그런 건 없죠. 있어야 되는 건데도, 안 나오는 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들입니다 여기는 3, 6 29, 40인데요. 어, 요거는 현재 3연멸 중이에요.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건, 세 3개가 모두 5연멸 중이고요. 여기는 현재 3연멸 중입니다. 자, 다음에는 9궁입니다이9궁은 지난해차에 27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4개수가 장기연멸 중이라서, 이거 현재 이 4개수는 5연멸 중인데, 36 빼고 이 3개는 또, 지금 콜드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늘, 뭐냐면, 그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어 이건 더군다나 36은 또 육락에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한수한 한 수가 다 아, 나올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차에는넷중 어, 하나를 아, 다섯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아, 필출 그룹하고 비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약수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시든지 아니면 헌터가 올려드린 자료, 주, 자료를 어, 전부 합쳐서 어, 중복수를 찾아보시든지 그거는 어, 각자가 어, 할 역량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셔서 이게 유용하게 쓰여, 쓰일 수 있도록 어, 그 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요. 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그 멤버십 공동 구매 오늘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